왔다 왔어지는게 왔답니다 오늘은 아침 고요수목원에 가보겠습니다 아침 고요수목원은 경기가평군 상면수목원 로에 있습니다 차를 파킹을 하고 매표소에서 표를 끊습니다 어린기으로해서심부원은 9,500원 동물원도 9,500원입니다 이미 심부원에 들어왔습니다 오른쪽으로 쭉돌어서 이쪽으로 해서 왼쪽으로 쭉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구름이 걸리딸 빛이라는 드라마를 이쪽에서 촬영을 하겠다고 합니다. 일단은 아침고요, 스무고는 동물원과 식물원이 각각 이 매표소에서의 요금이 바로 받게 되 그래서 9,500원, 9,500원 하면 1 9 0 0 0원이에 그리고 망고천에 내면은 망고땡입니다. 예, 그래서 망고땡은 안 하고 그냥 9,500원만 예. 마지막에 나오는 이구름다리 출렁달. 저것을 제가 미리 예, 일단 간만, 만만 보여드렸습니다.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이 갖고져 있습니다. 수십, 수백, 수천의 것들과 꽃들이 있기는 오른쪽으로 쭉돌아가시면은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쭉쭉 빠진 나무들이 쭉 저기 있습니다. 여기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여기 제가 못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가 내다 못보이지만 않아. 그래서 그냥 꽃이 있는 마지막 한 꽃이 있는 쪽으로 저원으로쭉 빠져 나왔습니다. 출렁다리 좀더 조금 떠나 나오는데요. 출렁다리. 거의 끝났을 때나옵니하는 계곡이 지금 나옵니다.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러나 출렁다리에는, 많이 작으면은, 여기 약간 흔들거리기 때문에, 그름다리에는 건너갈 수가 없다고 했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멈칫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건너가는 거 보고, 저도 건너가도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 봤습니다. 그래도 이, 출렁다리를,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뭐냐아 나도 가는 있다 이 결론이 나왔습니다 아쨌거나 <웃음> 지금 시, 식물원의 주변을 한번 쭉 보실 수 있고 계십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식물원은 꽃과 나무가 있는 거죠 저기 오른쪽 계곡이쭉 빠져서 나왔죠 가운데에 멍좀 뚫렸습니다 가운데는 멍 뚫려서 이렇게 문제된 문제 정원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꽃들도 보시고요. 아주 소나무 정말 대들고 하나 있요 자기가 본 건지 아니면 인간이 비틀어 건지 전잘 모르겠습니다. 잠깐막 보기는 좋았습니다. 야생화 정원도 있고요. 여러 가지 식물들. 하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전체를 쭉 보시는 데는 시간상으로는 1시간에서 한 1시간 한반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은 동부로까지다 보면 3시간 이상을 잡으셔야 된다 뭐 그렇게 혹시라도 일정이 되시면 그렇게 다 보시면 되겠지 그냥 뭔가 지금 가운데를 이렇게 갔을 때볼수 있는 것들이 식물원이니까 대부분 꽃과 나무. 이렇게 오늘은 간단하게 경비각행군에 있는 이 아침 고요 수목원을 들러 왔습니다. 아침에 들리시거나 오후에 들리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지금은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조건이 좋지 않습니다. 특히 여기에 이번 6월 12일부터는 반려견 입장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한번 들리시는 것도 모르겠어요.